오 <목소리도> 이거 볼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해야 할 좋은 말씀을 주셨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참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치셨어. 하나님 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과 사자를 된다고 했나요? 먹지 말라고 했나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t o l them, t o l d them not to eat from a special tree. 이 특별한 열매는 <웃음> 먹지 말라고, not to eat. 아유, 이거 와. 반드시,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네, 네, 네. 죽는, 죽는다고요? 그럼 옛날에는 사람들. 좋 말씀에 순정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렸단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어요 그래요 다스렸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스리고 있나요? 모르요 <웃음> <웃음> Try, try. One, two, three.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왔어. 요 누가 들어왔다고요? 네, 사탄이 들어왔대. 사탄이 속에 들어온가봐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한단다. 사탄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사탄이 누가 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거고. 모기 탄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고 했어. <웃음> 믿어요. 야 믿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사탄은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싫어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고 말을 했어. 절대로 안 죽는데요. 들을지너라면 <웃음>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렴. 얘들아 생각해 봐. 어떻게 하고 싶어? 먹고 싶어? 먹기 싫어? 먹기 싫어. 먹기 싫어. 먹음. 저먹 아담아, 너 와가. 어떻게 했는지아니나먹 보세요. 어, 여기까지 할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우리 유튜브에 그림 이야기 선보 <웃음> <웃음> 그럼 어, 다음 시간에 더 할까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 갑니다 축복합니다로 갑니다 원, 투, 쓰리, 포